김의겸 의원은 대통령 부부가 사시는 평산성이 막말 유튜버들에 포위됐다. 원군이 하나 둘 도착하니 성루에 올라 반갑게 손을 흔드신다. 고 표현했다. 마치 역사 속 전투 장면에 비유 양산 사저를 평산성으로 막말 유튜버들을 적군으로 이날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을 원군으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밖으로 잠시 나와 얼굴을 내비치며 손을 흔든 것을 성루로 비유한 셈이다.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의겸 의원은 방방골골의 뜻 있는 이들이여 평선성으로 달려가자. 며 군사를 모집하는 경문 형식의 표현을 덧붙였다. 방방골골은 좀더 널리 알려진 방방곡곡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것과 비슷한 의미이다. 전날인 22일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도 페이스북으로 문 대통령님 양산 사저 주변에서 욕설을 하는 분들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로 일부 인물에 대해 집회금지 통보가 이루어졌다. 그런데 욕설이 계속되고 있어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이 시작됐다. 시간 되실 때 양산을 방문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해주시라. 고 지지자들의 양산 사적 결집을 요청했다.